하지 않겠다 이젠 용서는 없다 나와라! 에스시 실패! 가두고! 와! 와 진짜 뭐야? 와 어, 도망가 도망가! 야 도망가 이게 뭐야? 아 도망가요! 내 싫어 얘기 안할 거야. 야너 타오마 얘기한다고 했잖아. 너또 놀리는 거야? 싫어 얘기 못 해. 너 그렇다면 나도 S C P 변한다. S C P 오공이 다시 일이다. 뭐똥냄새 어? 아우 동물실 그거. 나는 S C P. 아우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해. 아우 야 냄새. 야 냄새 너무 심하다.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. 어디 있냐? S C P 삼세서 어디 있냐고. 아우 진짜 그말못 해. 어디에어 고봉아 이러은 내가 야한 번에 보내드려 그때 이거 확 주먹으로 그냥 이거를 진짜 뭐 어? 뭐예요 여보세요 아예 마블 예예예예 <웃음> 예, 예. 예, 알겠습니다 <웃음> 예뭐야 아저씨 고봉아 나헐리지치츄잖아 어, 나 마블이야 마블 아 그래 근데 아이씨 에스파 좋아해요? 나 완전 좋아지 스봐 볼래? 야! 와 잘한다! 와 잘한다! 잘해! 라리라그하라고도 <놀린> 어, 크지갖고 노래도 크지갖고 냄새는 똥냄새라고 도저히 붙었겠다 얘기할게! 얘기할게 그만 좀 멈춰줘! 더러워 저 춤! 얘기할게 제발 좀 멈춰줘! <놀린> 아저씨 얘기한대요 그만하세요 어디야, 빨리 얘기해 에이, 에이 사실 어디에 계시면 부산행 기차를 타고 쭉직진하다 보면 터널이 나와 그 터널 안에 계시지 곧 SCP 세상이 될 것이자 하나야 아, 아까 정신을 못 차렸네 아저씨 렛츠 고 어? 그만해 그만이 라이 라이 라이 이이이이이이이이이 그만하면 돼. 아, 맞춤해. 뭐? 좀... 너... 아, 여기요, 아저씨, 여기 어디 아, 시우기? 뭐 이런 곳이 다 있지? 아, 어, 그러니까. 내가 그저 의심시하다야. 어디냐 삼삼삼. 어디냐 삼삼삼. 어, 뭐야 이거? 아, 이 S C P들은 뭐야? 이런다. 하하하, 시우게 온걸 환영하마. SCF들아. 뜨거운 야! 맛을 보여줘라! 아 어떻게 아저씨 이 s 에스이도 완전 무서운데? 뭘 어떻게 해? 어? 싸워야지! 이 아저씨만 믿어! 여러분들! <웃음> 간장! 덤벼라! 어? 응? 야! 야! 야 왜 불타고 있냐 그러는데 아플 죽꺼게 네, 빨리! 알았어! 뭐 하는 거야 지금? 비트박스 하잖아 어. 쟤는 고리 고리 상자는 거. 볼주먹 맛을 보여줘라. 야! 콰! 파! 아저씨, 얘는 눈싸구리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, 눈을 쳐다보면서 공격하지. 야, 내 눈쪽 봐라. 섭체 어, 멈췄다. 파바바바바바바. 어? 눈 버리게 멈추잖아. 하하. <웃음> 야, 근데 코봉아, 이 다음 계획이 뭐냐? 뒤로 자, 살짝 와보세요 자 왼쪽 눈은 왼쪽 1 7 4 오른쪽 눈은 오른쪽 173을 봐주세요 어? 두명다 뭐라고? 네! 173들은 다이아몬드 곡괭이 약하지 야 제발 좀 나와라 제발 좀 제발 어. 너 진짜 똑똑하다 <웃음> 그러니까 사람은 배워야 돼요 내가 못 배웠다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니 꼭배 배워야 된다고요 이런 아주 용 살아남았구나 인체싸움 다이아몬드 죽다니그렇다 <웃음> 이건 어떠냐 나와라 뚝아아 아직 그눈 저 핸드폰 좀봐 핸드폰. 어, 핸드폰. 저 여기다. 자, 아. 자, 그렇다면 몰래 사진을 찍어. 아 찍었다. 아, 갔다 올게요. 예. 아, 뭐 하려는 건데? 아, 잠깐만 기다려봐요. 아유, 사진을 왜 찍은 거지? 야 아, 자, 야, 공구려 네가 죽여야 할 사람은 이그 사람이다. 다이제 용서는 없다. <웃음> 아우, 미치겠다 너무 무섭더니 배꼽이 빠져나오 아니 어떻게 죽여야 되는 거야 제가 시선을 끌 테니까 아저씨가 그 기차 터뜨렸던 그 폭탄 있죠? 그거를 저 의자 뒤에다가 심어놓으세요 그리고 폭파시키면 되잖아요 그고 봐! 어,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네가 시선을 잘 끌어봐 알았지? 네. 야삼사사 내가 너에게 보여줄 춤이 어, 갑자기 춤을 보여준다는데 <웃음> 하하하 다자니 20원짜리 벤트를 입고 3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아이아뭐야이놈 뭐? 해봐 중독성 있어 다자니 30원짜리 벤트를 입고 어이고 뭐해 잘하고 어 여기다 아 여기다 서. 차 이거냐 어 잘하시네 계속 갑시다 저, 저, 저, 저, 저, <목소리> 이 정도면 한방이나려 <목소리> 버릴 수 있겠지? 하하하하! 야! 꼬 야! 다 됐어! 다 됐어! 폭탄 설치했어! 아이씨! 이제 나가요! 나가요! 뒤로 나가 빨리! 다전이 120원짜리 벤트를 입고 아 저기요! 계속 불러봐요! 계속 불러봐! 잘할 수 있죠? 오! 이 재밌구먼! 그럼 나 해볼게! 어. 다단이 백스 번짜리 배티를 입고 백사십 원 백사십 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. 아, 야, 끝에 이 바이브레이션 죽이지 않냐? 아, 아저씨, 아저씨, 다 됐어요, 다 됐어요. 어 오, 어. 야, 야, 이제 포트만 눌러 근돼 아, 빨리 눌러, 빨리, 빨리, 빨리, 시간 없어요. 어 알았어. 그럼 철거라 삼삼삼. 이젠영원히 끝이다. 야! 1 6원 자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.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